그러면 그 일단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으로 한번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오자. <웃음> 네 얼굴 보는 게 준비를 해야 돼. 아! <웃음> 아, 촬영 <웃음> 아아아아아 끝났어요, 유진씨. 아, 진짜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다, 다시, 다시 하세요. 네, 아, 다시 해서. 요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영상이. 네? 잘했어요. 아니,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와요. 왜 그래요? 너, 유진아, 너, 너 유튜브 하고 싶어? <웃음> 네. 하고 어, 싶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 일단 열정 있으니까 네. 그 열정으로 한번 찬물 로세수 한번 하고 오자. 꼭 찬물이어야 돼요? 뜨거운 물안 돼요? 뜨거운 물? 어 뜨거운 물도 좋지. 아 그럼 한번 다시 해야겠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그그 그 정도 열정 없어? 아니 있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 저기요. 저 지금 제 꼬부로 보이시나요? <웃음> 아 죄송해요. 지난번에 정원이가 제시비 코야에 올라갔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아제 아, 차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희 또 유진이가 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저기 뒤에 저런 거 해주셨네요. 자, 이 가스비 코리아 셰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비큐 페이퍼는 유분과 땀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화장은 무너뜨리지 않는 제품이데요 발음이 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굳이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거예요? <웃음> 오, 오늘 왜 이렇게 좀 잘하네? 근데 아직까지 그 말투 끝에 약간 <웃음> 아, 좀 피곤함이 있네요. 아,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주주가 누가, 뭐가 필요할 건지 조금 어. 아니 커피는 아니요. 라이트 라이트. 어. 아, 라이트. 전절 접시를 썼어. 라이트를 접절했어. 그래서 라이트 먹고 시작합시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로 가봅시다 네. 네. 말캉말캉. <웃음> 물렁물렁. <웃음> 딱썹. <싹. 웃음> 유진이 딱딱한 거 좋아한다고 지금. 내 전색이 중요하잖아요.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거 그 강직도 되게 좋그 준효 씨 생각하고 있요 아, 내가 아, 정, 제가 정우한테 얘기했거든요. 어, 어, 어. 아니, 맨날 우리 집 자자, 우리 집 자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마태 집이 마태 집이 딱딱해요. 바닥이. <웃음>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아, 바닥이 안 딱딱한 집도 있어. 너희 집은 유독 딱딱해. 제가 이렇게 왜 모셨냐면요. 네네네. 저희가 라이트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죠 그죠. 저희가 12월 9일부터 계속 라이트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음 어때요? 네. 어때요? 저하고 유진 유진이는 촬영이 11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이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촬영장 와서 이것도. 먹잖아요. 바로 그냥 바로 뭐, 텐션. 텐션, 텐션업. 어, 바로 텐션업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라이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라이터리 저희 회사가 아니고요. 그죠 그죠 죠 계속 나오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음> 음, 저희 회사는 아니고 선필이가 일로서 아는 사이예요. 음 그지고 라이터리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기 시작한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제 음 협력하고자 음, 음, 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음, 음. 라이터리 저희가 팔린 만큼 우리 콘텐츠 기획에도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고 나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고 있어요 오. 자 그래 가지고 이게 네이버에서 판매하고 를 있거든요 네. 네이버 스토어로도 당연히 있겠죠 네. 네이버 스토어에 리뷰가 많이 늘었어요 오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는 리뷰가 막 10개 20개 있었는데 시작하니까 지금 150개넘게 어 진짜? 이게 1 5 0개면 진짜 많잖아 요 리뷰를 아니, 읽어보면 저희 관련된 것도 많아요 음. 보세요 리플 보고 샀는데 진짜로 맛 표현이 딱 라이트 맛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오 좋아. 근데 저는 이맛 극코. 카페인 크 실선도 돼 있고 맛이 적당해서 좋았대요. 오, 또 디테일한 맞아요. 사진까지도 어. 찍어주신다. 이렇게 어. 리플보 구매하셨다는 리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리플보고 구매했는데 아직 양이 많이 남아서 떨어지는 대로 더 시킬 예정입니다. 야,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 <웃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웃음> 어떻게 하지? 한달 사용기예요. 저번에 리플보고 주문했다가 맛있어서 또 주문했어요. 카페인 한 명도 적당하고 맛도 있어서 만족합니다. 맞아. 이게 맛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점을 또 정확히 또 캐치를 해주셨네. 딱차 아, 맛이 나거든요, 차 맛.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차를 보니까 음. 마조람 추출액이거든요. 음흠. 제가 이거 비하인드를 좀 아는데요. 네. 피티가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음흠. 이 라이터를 사, 만드신 사장님이 음. 코카콜라 맛은 무슨 맛이에요? 콜라만. 코카콜라 맛이죠? 그렇죠! 어, 그러죠, 그러죠. 설명이 안되잖아요 저는 아. 그렇게 만들고 싶었대요 아~~~, 그래서 아 차를 열심히 배합해서 마조라 차가 있거든요 네. 음. 그 맛이 별로 이속하지 않요 그래서 나도 뭔가 마이톨은 마이톨, 마이톨, 마이톨 맛 오리지널로 응. 싶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오! 오 음. 성공한 것 같은데? 음. 맞아 음. 어. 음, 음, 음. 유튜브에서 보고 사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카페인이 잘 안받는 체질이라 밤에도 먹고 운동할때도 먹었는데 맛있네요 음,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향력이 있는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체감되지 않아요? 이 라이톨이 팬들한테 딱 박혔구나 했던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음. 방송을 할때아나 피곤하다 이러면 댓글로 갑자기 누나 라이톨 먹자 누나 라이톨 먹자 이렇게 아, 올라와요 네. 대 리플 영상 보다가 유입된 프로야구러인데 역시 밤샐 때 좋네요 밤이 확실히 안오긴 해요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도 밤샜잖아요 우리.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밤샜어 <웃음> 근데 적당한 수면은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네. 아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말이 진짜 이렇게 사람들 말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응. 또구매한게까지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감사하네요 어. 우리 응, 믿고 사주셔서 감사해 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팬 미팅 안 해요. 그때 라이트 하나씩 들고 갈게요. 팬 비팅은 뭐 그게 없어져야 하죠 아 코로나가 그게 없어져야 되가이고 그게 네, 예. 리플 보고 주문했는데 진짜 리뷰처럼 설명하기 힘든 맛입니다 오 무난한데 시중에 비슷한 맛을 못 찾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진짜 딱 그거야 그래서 아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자 일단 돼? 차를 직접 우린 에너지 드링크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뭔가 맞아. 사실 커피나 이런 거 많이 마시면 뭔가 건강에 약간 조금 무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이 라이트홀은 이차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 무리, 무게감 없고 음. 담백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맞아. 탄산도 있구나. 없어서 네. 저는 탄산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너무 부담없이 마실 수가 있고 음. 여기 카페인 양이 표시되어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고요 이거 마시면 30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피곤할 때 마시면 탄산도 올라가고 잠도 좀 깨고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중에서 시원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료수. 아 인정 인정 차이기 때문에 차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냥 상온에 떴다가 먹어도 음. 맛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좋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냐면요. 라이돌를 잘돼야 저희도 잘 되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여러분 저희 오래오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협박하는 거야? <목소리> 아, <출연한 거야>? 죄송해요. 요 <웃음> 저희 오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아, 네, 네. <웃음> 출연도 자주 해서 오래 봐야죠. 여러분, <웃음> 우리 유진이가 출연료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웃음> 너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너 11시 안에 오는데 어, 맨날 밤 12시에 가요? 아니, 그게 그집갈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돼 있어요. 준비 10시가 씩긴 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제 저랑 같이 밥, 밥 먹기 전에도 밥 먹으려면 준비 10시가 다겠다네 <웃음> 얼굴 보는 게 준비를 해야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이제 90, 나 이제 91kg다. 아, 진짜? 많이 어. 줄었네대야 어. 그럼 몇 kg 뺀 거죠? 6kg 뺀 거네요? 아니? 막더 뺐지. 빠진 아까 맞아. 96kg가 언제였죠? 어? 촬영 때 말했었어. 2주 전. <웃음> 와! 래서 우결하게? 나랑. 아, 씨발. 아, 너희 먼저 찍어야 는거 알죠? 아 우리 둘이? 우리? <웃음> 아 맞네 언제 찍기를 찍어? 그걸 1편은 뽀뽀를 하더라고요 <웃음> 월 월? 아발가이 어, 뽀뽀? 그 뽀뽀를 어떻게 할까 저는 너무 고민돼그 기름 종이 얼굴에 대고 하는 것도. <웃음> 아 <웃음> 갸스비 너무 월이야 아 월, 갸스비야 너 괜찮다 다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 립스틱이 안 지워지네? 그래 내가 <웃음> 근데... 립스틱이 안 지워지네 <웃음> 아, 아 이거 뭐지? 광고까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오케이 괜찮은데 광기를 믿었고 연락 주세요. 저 이렇게 광고 잘합니다. 네. <웃음> <웃음> 진짜 나쁘,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실제로 매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대요. 아, 왜냐면 진짜. 시키면 계속 시키잖아요. 아, 아 맞아. 거 같은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응.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느낌이죠? 한달 구매했는데 계속 구매하고 싶어. 음. 매달마다 결제하는 거. 너왜 응.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오늘 좀 잘한다? 진짜? 나 원래 모토 달고 왔거든. 아니 나 원래 말 잘해요. 아, 그, 근데 너가 말을 잘하긴 하는데 뭔가 진짜 요즘에 꽂장 넣는 느낌이야 진짜. 아 그래? 적재국수야. 맞아 맞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웃음> 아니 이게 보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딱 말하면 빡빡 끝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어. 퇴근 말했거든요 <웃음> 안녕 안녕 라이터 최고 라이터 최고 <웃음>